안녕하세요. 마스터 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거래의 기회를 찾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호주엔 차트입니다. 자, 데일리 차트부터 좀 시작할 을 건데요.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밑에서 위로 상방으로 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렌드 자체가 하방으로 바뀐 상황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움직임 자체는 가격 조정이기 때문에 피부나치를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위에서 밑으로 그려준 후에 얼마나 리트레이스먼트가 그쵸? 얼마나 가격 조정이 나왔는지 몇 퍼센트까지 가격 조정이 나왔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그 사이에 또 레지센스는 어느 레벨이 있는지 본 후에 더블탑을 만든 것을 보고 저는 이쯤에서 어, 우선 한10 한 10, 2 0핍 정도 이제 스케이핑을해 어, 가지고 수익을 지금 현재 챙긴 상황이고요 제가 짧게 현재 상황에서 이제 초록색 이제 보시면은 매도 박스를 제가 좀 이렇게 크게 보고 진입을 했지만은 스케이핑으로 빨리 짧게 제가 가져간 이유는 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어, 업트렌드 라인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업트렌드 라인을 터치를 할때 위로 튕기는 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또 위로 튕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며 우선은 트렌드 라인 터치까지는 제가 스케이핑으로 빠른 수익을 가져갔고 나중에 이 호주엔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 하웃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매도 진입을 해서 조금 더 길게 볼 예정입니다. 자, 이것을, 어 이것 거래를 성공을 하면은 1대 거의 한3 정도 비율의 아주 좋은 어 호주엔 거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기다리는 것은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 하우스입니다. 트렌드라인 하반 브레이크가 나오면 은이 다운 트렌드를 따라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볼 차트는 자, 두 번째 볼 차트는 달러 셰프 차트입니다. 자, 달러 셰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데일리 차트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저번 영상 보셨죠?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드리는지 조금 살짝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달러 셰프의 움직임을 보면 은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죠그렇 횡보를 했던 것을 저래서이 구간을 보면은 레지신스가 0.92 구요. 그 다음에 서포트가 0.90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5 0핍 정도의 구간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위로 상방 브레이크아웃, 레지신스 위로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후에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와 주고 있는 업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자, 이미 레지신스를 뚫고 새로운 고점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트렌드라인 터치까지 겹치는 상황이면 은 매수 기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엔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주고 있는 이 다운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방 브레이크아웃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저는 어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다른 엠페어도 어 매도 세력이좀 나오고 있습니다 셰프앤도 그렇고 셰프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트레, 업 트렌드 라인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아웃 그쵸 새로운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것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4시간 차트에서 레지턴스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4시간 차트에서 현재 어 약간 더블 탑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1시간 차트에서는 깨끗하지는 않지만은 우선 제가 보는 이 차트는 115.20 밑으로만 와준다면 20 밑에서부터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프엔도 그렇고 어, 호지엔도 그렇고 달러 셰프도 그렇고 현재 지금 거래 기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부터 아주 좋은 거래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기다리셨다가 성급하게 거래하시지 마시고 좋은 거래,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하셔서 좋은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멤버분들에게 제공 해드리는 공지방에 다 올라가고요. 혼자 성공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트레이더가 되고 싶으시면 은 www.masterclassfxc.com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masterclassfx.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적인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